오늘 똥머리를 하고 왔어요 엄청 오랜만에 했어요 이 머리를 광고 촬영 때문에 막 야외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위에 목폴라를 입고 가디건을 입고 나갔어요 어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패딩을 위에 하나 더 입고 나갔어요 좀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감기 걸리면 저는 바로 입원 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무슨 망신이에요 아 인스타 봤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짜잔 꽃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이런 것도 받았어요 아, 깨질까봐 짜잔. 짜잔 홍보대사 크리에이터 이채원 기아께서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으로 평소에 콩팥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어 대한신장학계 홍보대사로 위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콩팥질환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뿌듯해요 신장이안 좋은 걸 알게 되면서 오랜 세월 야구를 치료 했지만 결국에는 신장이식까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4년 7개월 전에 이제 신장이식을 받았어요 현재는 많이 건강해져서 신장 수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사실 콩팥병이라는 게 성인 9분 중에 한 분이 콩팥병을 가고 계시대요 근데 대부분이 모르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신장이 아프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고 살짝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고 토하고 머리도 막 아프고 저는 그래서 자주 체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신장이 안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신장 이식도 한 환자로서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의 홍보병을 위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활동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장을 아껴주시고 많이 많이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검사도 간단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피검차피검사만 해도 콩팥기는 수치를 알수 있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콩팥을 오래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웃음> 아 정말 너무 뿌듯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회가 새로웠던 게 사실은 신장이 아팠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 아플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 당신 심장에 문제가 신장이 있습니다. 아파요 처음 알았을 때 이미 콩밥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증상적으로는 막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좀 했으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다들 건강한데 왜 하필 나만 재수없게 병에 걸려가지고 아플까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았죠 28살인가? 뭐 요맘때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열세하씩 먹었거든요. 근데 생방을 켜야 되니까 생방을 켜고. 제가 앞으로 이런 치료를 위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많이 붓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굴이 많이 부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매일 했어요. 근데 진짜 갈수록 굴이 발그레해지면서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개월 지속되니까 방송하는데 채팅에 거의 90%가 악플이었어요. 뭐 너가 별풍선에 미쳐가지고 양악수술하고 붓기도 안 빠졌는데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글부터 못생겨졌네. 얼굴 외절에 성형 실패했다. 이 채팅이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90% 였어요 근데 솔직히 좀 답답했던 게 제가 아예 그 유튜브 영상 앞단에다가 스테로이드 로 인한 몸 페이스 부작용으로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막 이런 게 모든 영상 앞단에 붙어 있었어요 꼬박꼬박 다 넣었는데도 맨날 몇백 개가 달렸어요 진짜 그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보니까 힘든 것 같아 지금 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개월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제 그 얘기하기가 너무 음, 힘들어 그래서 방송 접고 그냥 드라마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괜찮아 어, 살좀 찌면 어때? 나살쪄도 예뻐?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빼고 싶으면 뺄 거야 뭐 그런 멘탈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정말 많이 힘이 돼줬죠 신장이식 하기 전 체중 가까이 지금 빠졌고 물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다이어트하는 게좀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런 날이었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시절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근데 지금 아프신 분들은 그때의 제 마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더 건강하게 관리해서 이직심도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장이 안좋으신 분들이 먹어서는 안될 음식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꿀팁들을 많이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자몽을 드시면 안되나요? 아, 자몽.